전쟁이 나버렸네요 저는 오늘 다 털었습니다 처참한 주식 실패담이네요 주식으로 망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네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을 처음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밤에는 미국 증시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내일이면 주식시장에서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오늘로서 두 번째 주식을 14년간 하며 깔끔하게 손 정리를 하였습니다. 첫 번째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첫 이슈 되던 2007년부터 주가 대폭락의 시기인 2008년까지 2억 4천을 날리고 그 당시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와이프와 두살 난 아이 앞에서 엉엉 울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. 가장이라면 그저 안분지족의 삶으로 묵묵히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욕심도 있어야 된다지만 열심히 사는 삶에서의 욕심은 괜찮은데 레버리지에서의 욕심은 많은 고통을 욕심낸 것보다 몇 배로 주는 것 같습니다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쯤 2020년부터 또 주식에 손을 대어버렸습니다 2008년에 당한 수모를 갚아줄 차례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상승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오늘에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1억 8천을 날렸네요 금리 인상이니, 러시아 전쟁 발발의 3차 세계대전이니, 세상은 제 마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나 봅니다. 가슴 한구석엔 지난 순간들이 아직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. 난왜 항상 반대적인 선택을 했을까? 확률이 50%인 것을 반대로 하여 이렇게 40대 중반이 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인가? 그러고 보면, 난 이것과는 도저히 안 맞는구나. 신께서는 내게 기회 같은 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어제가 결혼기념일이라 반 정도 정리하고 오늘 나머지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. 남은 돈이 천만원 조금 넘는군요. 그리고 어제는 차마 말하지 못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술 한잔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. 지금까지 몸 상하고 잠 못자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. 말하고 나면 더 편해질까요? 지금까지는 제가 힘들었지만 토요일부터는 와이프와 우리 아들, 딸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또한번제 머리가 무겁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껏 잘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. 제 나이 45살 연봉이 6,500만원 이 빚을 언제 다 갚을련지 힘든 앞길에 멀어만 보입니다.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. 욕심내지 않고 애들 아빠로서 책무를 다할수 있는 아빠,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. 잘 견뎌내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이고 싶습니다. 주식하시는 분들 저 같이 주식을 하지 마세요. 저는 대출에한두 종목 몰빵 그러다 보니 대출이자에 떨어지는 주식에 그리고 스탕놈까지돈 빌려서 140% 이하의 반대매매를 당하고 나니 주식을 완전히 깡통을 찼습니다 제발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틈틈이 하세요. 주식을 안 하면 더 좋고요. 내일부터는 회사에 충실히 근무하며 잔업을 많이 하여 빚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